<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저희가 위험한 급한 상황이 닫쳤을때 자연스럽게 꼭 뛰어나와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샘충 본능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에게 급할 때 생각하지 않나도 본능적으로 빨리 얘기해야 하는 문장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문장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现在我们开始咯救命,救命 살려주세요 救命, 물에 빠질 때꼭 얘기해 주세요救命,救命 아니면救救我,救救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救救我救救他,救救他 사람 사려. 큰 소리로 외치세요. 救救他, 救救他. 사람 사려주세요. 救救他.快跑,快跑,快跑. 빨리 뛰어,快跑. 抓住他, 抓住他, 抓住他. 야, 잡아, 잡아, 그 사람 잡아. 抓住他. 나쁜사랑 도망칠 때꼭 얘기해주세요 좋아주다 조심, 조심, 조심해 샤오싱 쟌쥬 쟌쥬 서서 멍쳐 거기서라 짠쥬 렁이렁 렁이렁 렁이렁 좀 비켜주세요 버스 전철 탈때 내려갈 때이말 빨리 나와주세요 랑이 랑이랑 빨리 랑카 빨리 랑카 빨리 카 빨리 피카라 빨리 랑 말투 좀 세요 너무 너무 급할 때이말 나와주세요 빨리 카유미 빨리 랑카 뱉지 뱉지 지 마라 뱉지 버스 탈 때, 别지 라고 얘기해 주세요. 봄비는 공간에서 필요하는 말이에요. 别지 아, 그리고 이거 别지는 여드름 짜지 마, 짜지 마. 그것도 别지 예요. 등등워! 등등워! 기다려 주세요! 등등워!停车!停车!停车! 세워주세요, 차를 멈추세요, 팅츄 우리 택시 탈때 필요하는 말이에요, 그쵸? 아, 나 여기 내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팅츄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샤츠, 샤츠, 샤츠 브레이크, 샤츠, 샤츠, 샤츠 카이 문, 카이 문, 카이 문. 문을 열어 빨리 문 열어 열어, 开이危위危위危위열여열위 열어, 이글잘 알아야 돼요. 위어 나오면 가까이 가지 지세요요 열어, 열어, 열어, 报警빨리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 신고하다 快打幺二120幺二零幺120 120 그룹 .快打 120. 전화해 주세요 120는 의료 구급 신고 119 화재 신고 110 본죄 신고 잘 기억해 주세요 정호로 정호로 불 났어 정火啦 里面有人里面有人 里面有人! 里面有人! 살아 안에 있어요. 안에有人 快关火. 快关火. 빨리 불을 끄세요. 快关火. 关火, 불을 끄다. 불공평. 불공평해. 불공평. 경기를 볼 때, 아니면 사울 때, 많이 얘기하는 말이야. 그죠? 불공平她털了我的东西她털了我的东西 그는 나의 물건을 훔쳤다! 她털了我的东西 도둑 잡을 때,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她透了我的东西!拿出来!拿出来! 꺼내다! 꺼내세요! 내 물건 꺼내라!拿出来! 我已经付过了，我已经付过了. 저는 이미 돈을 지불했어요. 저는 이미 돈을 지불했거든요.我已经付过了，付付付，支付했다, 돈 냈다.我已经付过了. 계산할 때 이런 문제 생겨요, 그렇죠? 사장님 정식 나가면, 에? 돈 냈어? 그래 냈거든? 이미 냈잖아.我已经付过了，骗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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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是我弄的不是我弄的 不是我弄的, 내가 안不是我弄的弄弄弄 하다는 뜻이에요 不是我弄的 내가 안했不是我的 저不是我的 이거 내거 아니야 这是我的这是我的 这是我的, 이거 내 거야 제일 마지막 말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给大使馆打电话 개의 다시관 다 뎌화 대사관에 정화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잘 따라 읽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좋은 문장 짜잔